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단호박, 영양밥, 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호박은 용도별로 고르시는게 좋은데요. 죽을 끓일 때는 누렇게 숙성된거나 뭐 이렇게 파란거나 어느 거든 상관없지만 쪄서 드실 때는 포슬포슬한 맛, 단맛 이런 거는 푸른빛이 도는 것덜 익어 보이는 거 있죠. 파란 게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거를 골라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개 준비했는데요. 이 단호박 속에 찰밥이 실제로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찰밥은 해서 넣어서 찌시는게 좋습니다 생살불려서 넣으시면 밥이 잘안쪄집니다 100% 찹쌀 두컵이고요 찹쌀은 불리지 않고 바로 하고요 이거는 잡곡살입니다 잡곡살은 미리 30분 불려 놨었거든요 미리 조금 불려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잡곡만 불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국살 속에는 흥미나뭐 다른 거수수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의 양은 좀 줄였습니다. 물을 많이 넣으면 너무 질척한 밥이 나오니까 좀 보통 고슬한 밥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마른 콩 같은 거는 불려서 넣으시고 저는 이게 풋콩이거든요. 생콩이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강남콩과 완두콩입니다. 돌려깎게 하면은 씨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계절별로 밤이 좀비쌀 때는 좀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칼집난 알밤이라고 해서 맛밤 있죠. 이렇게 구워 놓은 상태에 먹고 남은 겁니다. 이거 몇 개만 이렇게 전용수.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일부러 냉...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좀 부드럽게 해서 자르셔도 되긴 한데요. 뚜껑 될 부분을 이렇게 한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요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해놓겠습니다. 요렇게 속을 깨끗하게 파서 준비하겠습니다. 가위로 좀 잘랐는 것도 넣겠습니다. 대추가 없으시면 여기다 설탕을 한반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 대추를 넣으실 경우에는 대추의 맛이 달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소금 약간만 넣고요. 백미 치사로 눌러서 밥을 하겠습니다. 백미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밥이 다 됐습니다 조금은 밥할때 넣으셔도 되고요 깜빡하면 지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섞어서 여기 밥이 얼마 안 들어가요 조금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남는 밥은 그냥 찰밥으로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다 묶어 올려서요. 자, 호박은 보통 한 10분만 쪄도 거친 어느정도 익는데요. 밥과 호박이 서로 맛이 어우러지려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불로 한 20분 정도 쪘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시면 돼요. 호박만 푹잘 익혀면 되거든요. 안에는 다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끄겠습니다. 수저로 양쪽으로 잡고 어, 영양밥을 좀 까맣게 하시고 싶으면 흥미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그 검정콩이죠. 그걸 불려서 하시면 까맣게 영양밥이 됩니다. 어, 단호박과 함께, 또 찰밥도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자, 이렇게. 어, 껍질 깨끗하게 씻어서 쪄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맛있기는요 초록 부분이 더 복신복신하고 맛있습니다. 단호박 영양밥 다 됐습니다.